네 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 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둥근 형태의 날과 직선 형태의 날의 차이를 확인해 볼 거고요 어, 보통 여기서 말하는 날 모양이란 연마에서 날끝 모양이 아닌 전체 날의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날 모양의 차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둥근 형태의 날 같은 경우는 날 끝이 재료를 파고들 때첫 느낌은 좋지만 이 중간 부분 둥글게 올라오는 이 부분을 탔을 경우는 저항이 걸리게 되고요 음 단단한 재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걸리게 되면 재료가 쪼개지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직선 형태의 날 같은 경우는 재료를 파고들기에 매우 적합한 날 형태를 갖고 있고요 예리한 날을 완성 후에 재료에 칼이 들어가게 되면 일정하게 끝까지 칼이 들어가게 됩니다 둥근 날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두께가 직선 날에서는 약이 정도 부분 위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단단한 재료를 손질할 때이 부분까지 올라오게 되면 둥근 날과 마찬가지로 재료가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의 깊이가 지금 둥근 날에서는 이 정도의 깊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재료를 깊게 손질할 때는 둥근 날보다는 직선 형태의 날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칼은 지금 흑막 1000, 2000, 5000에서 연마된 날을 사용할 거고요. 당근 위에 칼을 올리고 그대로 눌러서 내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당근이 이 부분까지 칼이 들어가고 이 부분 아래쪽은 쪼개진 걸로 확인되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둥근 날을 한번 올려 볼게요 위에 올리고 내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첫 쪼개지는 느낌이 이 부분부터 왔고 그리고 날이 두번째 이 부분까지 내려간 다음에 이 아랫부분은 완전히 쪼개졌네요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날이 들어가는 깊이가 이렇게 다르게 다르게 차이가 나고요 지금 현재 날끝의 절삭력은 같을지 몰라도 칼 형태 때문에 재료에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되는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고 날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웃님들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